오늘은 아파트 31평 리모델링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샷시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샷시공사 들어가기 전, 공사 중간중간과 그리고 공사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한번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디테일을 한번 보실까요? 고, 먼저 고객님은 가스콕탑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가스 배관을 철거를 하실 거고요. 공사 전 미리 철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벽에 수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벽에 있는 수전은 수도 내린 공사라고 해서 밑으로 내려서 입수전이라는 수도로 교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 주방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가스렌지와 싱크볼의 사이에 도마를 놓을 수 있는 조리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오른쪽에 있는 상판을 100mm 정도 줄여서 지금 5 0 0 정도에 대한 깊이로 지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구조는 사실상 기역자 싱크대 구조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요 좀 어거지로 뛰워 넣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에 있는 그 가스렌지를 전기쿡탑으로 쓰기 때문에 쿡탑 자리를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여기를 조리대 공간으로 좀 넓게, 그래서 도마라든지 이런 걸 올려놓고 좀 조리를 할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방 같은 경우에는 넓기 때문에 어떻게 구조를 설계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방의 공간이 될것 같아요. 주방을 계획하는 절차와 그리고 주방이 어떻게 철거가 되고 변화되는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 있는 지금 모습인데요. 차실을 교체를 하고 여기 안쪽에 지금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낡았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쓰임새 있게 옷장으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는 거실 화장실인데요. 거실 화장실에 지금 없는 부분인 지금 고객님께서는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욕조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셔서 기존에 있는 배수구에 있는 위치에서 욕조에 대한 배수구를 찾고요 앞에 있는 이 배수구는 트렌치 형태로 되어 있는 긴 배수구 형태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젠다이가 없는데요 이쪽에다가 젠다이를 설치해서 좀더 욕실을 좀더 고급스럽게 꾸미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쪽에 라지에다 를 이렇게 철거를 한 다음에 배관을 이렇게 이었는데 아무래도 보기가 싫으니까 반대편에서 이제 연결을 해서 이 라지에다를 없애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양쪽에 있는 배관을 연결해주지 않고 각각 따로 막게 되면은 거실 쪽에 있는 보일러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이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가 난방이 전혀 따뜻해지지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지금 라지에다 자리에 있는 이 배관은 절대적으로 따로 따로 막으시면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안방에 있는 모습인데요. 안방은 중간에 붙박이장이 들어가는 공간에서 지금 침실과 분리를 해줄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 창호를 창호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 안방에 있는 벽을 가벽을 쳐서 벽체를 만든 후 파티션을 시공해서 좀 깔끔하게 이제 시공이 될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안방 욕실은 이제 UBR이라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욕실인데 여기는 전체 철거를 한 다음에 배관과 미장 작업까지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도 함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도 지금 보시면 이 여기 1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을 열면 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먼지 그리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의 소음이라든지 잘 노출이 되는데요 그 노출되는 걸 해결하려면 일단 가벽을 쳐서 그리고 중문을 시공해서 지금 거실 공간과 그리고 현관 공간을 분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파티션을 세운 다음에 중문은 반대편 형태로 중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확장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이 확장되는 이 샤시는 가운데 있는 샤시는 제거를 하고 뒤에 보이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단열 작업을 해서 이중창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전 현장을 한번 와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집을 고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